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장례식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극단적으로는요. 빚만 잔뜩 남기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례식이 있고 또 정반대로 아주 능력한 재산으로 자식들한테 도 상속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부자, 부모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복지단체에서 주로 개인회생신청자들 이런 분들의 재정상담을 좀 도와주었던 때가 있는데 그러던 중그 가운데 제한테 이제 재정상담을 받고 하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체장암으로 체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나이가 그때 69세였거든요. 체장암은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그래서 복지단체 또 대표랑 그분의 장례식에 잠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시립 장례식장이었고요. 그때 장례식 분위기가 상당히 침울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유족분들도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례식장에서 주로 유족들은 또 오신 분들하고 문상객들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했냐면, 돌아가신 분도, 돌아가신 분이 참 고생이 많았다. 빚도 남겼지만, 물론 이제 빚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제도로 통해서 고인의 빚이 자식들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 조치는 취했던 상태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힘들게 일하고, 빚을 짓다는 것이 뭐 그분이 나쁜 일을 해서 빚을 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다들 아버지가 고생했다. 돌아가신 분이 참 고생했다. 이렇게 세상을 편하게 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장례식장에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돈보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고 아무도 어느 가족들도 고인을 부모님을 원망하는 가족들이 없었습니다. 고생했다, 어, 정말 불쌍하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지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지인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 그분이 참 씁쓸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씁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빚쟁이 부모의 장례식이 같이 오버랍 같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제 지인이 씁쓸한 경험, 기억이 어떤 거냐면 그 지인이 다른 분의 장례식장에 갔어요. 이제 조문하러 갔는데 돌아가신 분은 상당히 부자 부모였다고 합니다. 당뇨합병증이 심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고인이 80대 중반 한 85, 86 정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장례식장도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이었는데 분위기가 밝았다고 합니다. 물론 또 오신 분들 문상객들 생각하면 또 분위기는 밝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유족들 그러니까 상주들이죠. 상주들께서 조문객을 맞을 때는 잠시 엄숙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을 옮겨가잖아요. 그러면서 조문객들 하고 인사하고 같이 자리에 잠시 또 뭐 음식도 같이 먹고 할 때는 큰 소리, 웃음도 나고 이러더라는 거죠. 근데제 지인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느낌이 보기에 안 좋았다고 합니다. 또 장례식장에서 오신 분들하고 뭐 이런저런 상주들이 이야기하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남겨놓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고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겨 놓았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 합니다. 또 일부 문상객들은 오히려 상주들을 부러워하고 상주 스스로도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뭐 이만해서 돌아가셨으면 호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마음은 조금 편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지인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부모 조상에 어떤 경우도 호상은 없다. 이 지인의 생각이죠. 문상객들이야 상주한테 위로 차원에서 아, 그래도 참 호상입니다. 라고 말을 건넬 수는 있지만 어떻게 상주 스스로가 그래도 호상인 듯해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은 좀 편안합니다. 라는 말을 상주 스스로 하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빚쟁이 부모나 또큰 돈을, 재산을 상속하고 돌아가신 부자 부모나 그두분 모두 자식들과 가족을 사랑하고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죠? 최선을 다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의 장례에는 그분에 대한 수고, 그리고 감사 또 애틋함이 남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돈만 남더라라는 거죠. 물론 저도 제가 하는 일 때문에 돈이 많은 분들 자주 뵙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상속이거든요. 상속인데 그분들이 상속을 걱정할 때 가장 첫 번째는 세금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그분들께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죠. 돈을 상속, 적재산을 상속한다는 것은 돈이 아니라 먼저 정신, 즉 부모님들의 그 뜻이 정신이 잘 담겨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하면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돈이 아닌 부모님들의 마음, 정신이 잘 돈에 담겨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즉, 돈만 상속되면 그런 것들이 빠지고 돈만 상속되면 오히려 나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특히 이제 상속을 받는 자녀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돈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자본주의에서 돈을 불린다는 것, 돈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부모님들의 엄청난 수고가 있었거든요. 엄청난 수고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들의 수고를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인증받도록 하는 것. 더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의 이름을 정말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상속받는, 큰 돈을 상속받는 자식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또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문생, 가문이라는 가문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가문, 좋은 가문이 되려면 정신이 잘 개성, 즉 상속되어야 하죠 어, 돈은 충분한데 거기에 정신이 없다면, 정신이 상속되어 있지 않다면 가문, 부모님들이 원하는, 뜻하는 가문을 자식대에서 만들기 힘들다는 거죠 어, 가끔씩 어, 이런 걱정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돈이 자식들에게 먼저 가면 자식들 망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상속세나 이런 비용 측면에서 보면 돈이 일찍 정려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찍 넘겨가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대신 자식들이 그 돈을 부모님들의 수고와 정말 피탐 흘려 만든 그 재산을 잘 담는 자녀들이 그릇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가끔씩 그래서 그 부자들, 여유 있는 분들의 자녀들 컨설팅을 저도 가끔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참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대체로 자녀 컨설팅이 가능한 대상자가 한 10명 같으면 한두 명 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컨설팅으로 자녀가 재산을 상속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나이나 과정이 이미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부모도 뭐 당장의 어떤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이런 돈보다 정신이 담겨지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잘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체로 돈만 계속 불리는 데만 익숙했던 분들은 무의식적인 정서 속에서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많고요. 그래서 자녀들의 돈을 상속받을 그릇을 만드는 것, 그런데 돈 쓰는 것을 굉장히 아깝다고 또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 컨설팅, 즉 자녀가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과 정신을 담고 또 어, 돈이 아니라 상속받을 소소의 이제 그릇을 만드는 그것에 먼저 공감하고 그것에 필요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라는 먼저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그럴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너무 나이가 많다든지 자녀들이 그러면 말로 하자면 머리가 커가지고 자기 생각이 너무 이제 굳어서 안된단 말이죠. 그것을 그런 조건들을 같이 맞추어서 그런 조건들이 합해질 때 정말 자녀 컨설팅을 할수 있는 대상자가 찾기가 아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 상속 준비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부자들, 이 자녀들이 저는 이제 왕의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왕의 자녀라는 표현은 뭡니까? 동 걱정은 없는 거죠. 단순하게 보면. 왕의 자녀로서 동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들이 정말 건검 절약해서 상속받는 그 돈을 잘 쓰면서 또 돈도 재산을 지켜나가면서 가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속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어 빚만 남긴 부모의 장례식도 많은 돈을 상속한 상속하고 돌아가신 부자의 장례식 이두 사람의 서로 다른 장례식을 함께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똑같이 자식 사랑하고 안 먹고 적게 입고 비싼 옷안 입고 또 평생을 해서 왔다는 것은 두분 모두 동일합니다 어, 그렇지만 자식들에게 정말 무엇을 남겼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상집에 가보면 장례식장에 가보면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이 분은 무엇을 남겼는가?" 가끔 이좀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노후에 자식과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지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어, 여러분들의 노후가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시면서 또 오늘도 편안하게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흔히들 우리가 자식농사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특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의 자식농사가 잘 되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돈이 아니라 돈이 정신으로 잘 포장되어서 넘겨지는 과정,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빚만 남긴 부모의 장례식 그리고 또 많은 돈도 자식들에게 상속한 부자의, 부자 부모의 장례식 이 이야기가 앞으로 남아있는 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